개그맨 유재석이 개그맨 브랜드 평판에서 1위에 올랐다. 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100명의 개그맨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재석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개그맨 브랜드 평판 30위 순위는 유재석, 박나래, 김구라, 박명수, 김영철, 신동엽, 윤정수, 이수곤, 양세형, 이경규, 장동민, 정준하, 김준호, 김숙, 김현철, 이상훈, 김준현, 김국진, 박성호, 김민경, 김영희, 이세영, 지상렬, 양세찬, 유세윤, 김용만, 이국주, 정재형. 김수영, 장도연 순이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여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커뮤니티가치, 소셜가치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누워 나온 지표이다. 개그맨 브랜드 평판지수에서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행태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소비자 행동 분석을 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청완 소장은 2018년 1월 개그맨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유재석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유재석 브랜드가 무한도전과 함께 소비자들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유재석에 대한 브랜드 소비와 소통이 급등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재석 브랜드는 키워드 분석 결과 박수치다 웃기다 인정하다가 높게 나타났고 링크 분석은 무한도전 박명수 조세호가 높게 나타났다. 브랜드 긍부정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 87.11%로 분석됐다라고 빅데이터 분석하였다.